메라 리베르타스! 평범한 혓바닥을 가진 사람들의 시식 후기 제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바로 그 신대방 쪽에 있는 온정 돈가스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여기에서는 어, 이제 디진다 돈가스라는 그 음식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주 맵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저는 정말 매운 걸 평소에 못 먹거든요 그불닭볶음 뭐 예..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매워하고 엽기떡볶이 이런 것도 정말 매워해요 다 못먹는 수준인데 그럼 저같이 이제 평범 혓바닥을 가진 사람들은 디진다 돈까스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같이 저와 함께 느껴보시죠 아, 지금 매운 돈까스, 예, 디진다 돈까스를 시켰는데 아... 지금 심장이 너무 뛰고 있어요 <웃음> 맹구를 정말 못먹거든요 맹구를 못먹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난 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에? 지금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도 있습니다.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금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죄수의 느낌이랄까. 예. 아우 나왔습니다. <웃음> 여기가 스 맛집이라고 여러분 색깔 보이세요? 색깔이... 이거 약간 검은색이... 너무... 빨간색이 아니라 검은색 아닌가요? 예? 어, 진짜 딱봐도 엄청... 진짜 존나게 맵게 생겼는데... 아 와... 일단 좋댔다 싶고 바로 이제 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지만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할수 있어, 어? 시을수어 아, 나, 여러분, 나 아, 진짜 시작된 것 같은데, 에? 와, 너무 매운데? 어, 아, 딸국질까지 어, 아, 매워. 아 너무 매워, 너무. 딸국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딸국질이 여러분. 야, 난 진짜 매운거 진짜 못먹거든요 여러분 아 불닭볶음보다 진짜 불닭볶음보다 훨씬 매워요 아땀이나고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운 건 되게 못 먹는데, 평소에 그 매운 거가 되게 많이 도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 내가 먹은 건 진짜 제일 매운 거 같아. 요게 진짜 너무 매워가지고, 나 지금 온몸에 지금 따로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 입을 먹었는데, 지금 한 개가 왔습니다 콜라를 시켰습니다 콜라 없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나 너무 뒤질 것 같아서 콜라콜라 콜라 있어야 할요 <웃음> <웃음> 아지금때는 년째 는 그때는 그때는 는 그때는 그때는 그는 그때는 그때는 그는 이제 약간 때는 그때는 그때는 는 그때는 그는 괜찮아요. 저기 사은제 공항 를할때 됐나? 시 혹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못여데쉬고 아아 근데, neutrality? 네, 자녀를 위한 교육 문제 있는 게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관련 특보충어요어떻게만나게지 정말 네, 지금 제가 해내고 있는 드라마 여러분들 제신선한드라마 하나만 주세요. 그늘은 준비 8번, 7번. 제가. 무슨 어, 나좀 예전에 그냥 자식도 없고, 한국어 이제 매니저한 얘기했는데, 홍보라 씨가 추천을 했다고, 뭐라고 아. 음. 음. 하면, 그, 도와주시 일할씨록 항상 일 나갈 때마다 언니! 나 어떤 예능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같이하자 지금 상 어떻게 할까? 또는아 그렇게 먹었는데포기음 나야 땡과 나야 땡나 아나 세상에서 지금 쟤가 쟤 이름도 같아요 해물 아아 아, 아파 혓바닥이 아파요 혓바닥이 진짜 너무 혓바닥이 너무 아파 아,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아, 유튜브에서 이런 거 먹은 사람 봤거든요 제가 아나 이거 지금 진짜 이거 다 먹은 사람들나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 아세조먹법인데나 진짜 나는 진짜 솔직히 저는 진짜 네, 불닭볶음도 네. 못 먹는 사람으로서 이거 시키는 거 제가 굉장히 오반 거 같긴 한데.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네. 좋다 <�annon> 좋다. <싶은> 같은 거 이게 막비하고 이거 안 되는데. 도 이거 먹요절는기어요 진 제가 그래도 돈까스 하나는 먹으려고 그랬거든요와 근데 이 돈까스는 진짜 디집입니다 그냥 맨정신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돈까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진짜 매운 거 절대 못 먹으시는 분들 예. 와, 오지 마세요 와 진짜 이거, 이거는 아 지금도 속이 너무 쓰려 아, 아, 아, 어, 아 진짜 너무 쓰려 요 여러분들 진짜 오지 마시지시길 부탁드리고 그 우유 꼭 챙겨오세요 진짜 우유 안 챙겨오면 진짜 죽어요 어휴 장난 아니네 여러분 어휴 어쨌든 오늘 오늘의 도전은 실패!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꼭꼭